특별한 경험이나 특출난 지식을 가진 사람만 자신의 책을 쓸수 있을까요? 아직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나요? 안녕하세요 클리쌤 작가 이종수입니다 자,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 전문가만 책을 쓸수 있을까? 자, 예전에는 그랬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책을 쓴 저자들이 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어떤 성과를 냈어 이걸 당신도 이렇게 해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책을 쓰는 저자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특출난 경험이어서 책을 쓰는 사람은 그대로 책을 쓰는 거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공을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그글 자체도 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엄청나게 경험을 100% 완비한 다음에 책을 쓴다 자 반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직 엄청난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한 주제로 정하게 되면 그 주제를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동 어떤 생각 자신만의 책을 써 나가는 아주 첫 단추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은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내 책을 한번 내 보고 싶다 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독서에서 절대 끝나면 안됩니다 내가 40대면 30대 20대를 향해서 글을 쓰면 됩니다 내가 30대면 20대 10대를 향해서 글을 쓰면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 가지고 엄청난 경험을 완비를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책을 내가 써야겠다 자 이건 욕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책을 볼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볼 책을 출판사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호칭 자체가 예전만큼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일반인과 전문가 그 사이에 준 전문가들이 대거 등장한 시대란 말이에요 포토샵 기초를 배우고 싶은데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찾아와서 배울 필요가 없죠 대학생 중에 미디어 학부 나온 사람 중에 포토샵 어느 정도 기본으로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내가 소정의 비용을 주고 과외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럼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준 전문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도 내가 무조건 전문가라서 모든 걸다 아는 상태에서 내 경험을 내비칠 때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떤 사람한테 내보이느냐가 그게 책이 될수 있는 아주 첫 단계라는 겁니다. 원래라는 건 없어요. 원래부터 작가야, 원래부터 전문가야, 원래부터 뭐야. 내가 시작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을 안 하고서 보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굉장히 깊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 뿐이죠. 전문가가 돼 가지고 책을 쓰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내가 먼저 글을 쓰고 내 보이면서 책을 완성했을 때 그때 내가 전문가가 되세요 끝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모든 걸 내가 지금 이루지는 않았지만 끝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점에 갔을 때도 독자 입장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미 작가가 됐다는 생각으로 가서 이 책들은 누구를 위해서 책이 나왔는가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책으로 세상에 나왔는지 전문가가 돼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마음으로 써나가고 책이 완성됐을 때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그건 진짜 남의 일이라 생각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그걸로 남습니다. 근데 내가 시도를 하고 출발을 하면 남의 일이 아니라 점점 내 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